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퀸잇 앱을 통해서 역시 준 80% 옷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 오래전에 요이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이 빨간색 이 드레스를 발견했는데요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않았고요 1년을 기다렸다가 50%의 그 가격에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년은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지만요 그렇다고 돈을 낭비하면서 사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 필요한 옷이 있으면 요이 종이에 적었다가 옷을 할인해주는 퀸잇 앱을 통해서 현명하게 구매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요 명품백을 가지고 싶으면 명품백 회사의 그 주식을 한개두개 개 사서 그 회사의 당당한 주주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옷 구매 시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전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가격입니다 그리고 색상, 디자인, 품질을 봅니다 퀸잇 앱을 통해서요 역시 준 옷들 중에 80%의 그 디스카운트한 옷들만 선별했고요 착용시 가벼운 옷들만 선별했습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옷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영상에서 저희가 배웠던 그 기본 코디 방법 네가지로 적용하여 올 블랙 올 화이트, 상하 블랙이나 화이트로 코디 또한 청바지와 코디했을 때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가죽과 스웨이드입니다 올해 핫한 아이템이 바로 가죽이죠 이 가죽 그룹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괜찮은 가격, 즉 착한 가격입니다 네, 이거는 리얼 가죽인데요 100% 가죽입니다 46만 8천원짜리 85% 디스카운트에서 지금 현재 6만 9천 0백원 가격인데요 굉장히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브릭 칼라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코디를 할때 저희가 상하를 일단 화이트로 한번 코디를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코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상하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칼라는 바로 다크 그린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린 컬러보다는 약간 어두운 컬러예요. 그래서 다크 그린. 이것도 69,900원. 정말 양가죽입니다. 이 가죽 가격도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69,900원이에요. 공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이게. 버건디 컬러인데요. 998,000원짜리, 20만. 2,000원에 판매하는 건데요. 80% 가격입니다. 이 컬러는 이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다크 그린인데요. 이것도 있고, 블루도 있고, 카멜도 있어요. 다크 그린입니다. 할인해서 20만 2천원입니다. 99만 8천원짜리. 거진 100만원 되는 거를 지금 20만 2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패딩 그룹입니다. 이 패딩 그룹은 겨울에도 굉장히 유용한 옷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토끼털, 토끼털 카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디스카운트에서 55,900원짜리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손으로 이렇게 하고 끈이 또싫으시면이이 빼서 또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입은 거는 지금 77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착용감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에 옷에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옷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킨 자수 자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시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한 디테일 또한 이렇게 트임을 더줄 수가 있는 옷입니다 만약 트임이 싫으면 싫으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트임이, 트임을 이트임더쉽게 하신다면 이렇게 또 트이셔도 되고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얇은 벨트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또 이렇게 벨트를 하시면 좀더 세련돼 보이겠죠 이렇게 이거 원래 세트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얇은 벨트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또 가방도 검정색 가방이 있으면 또 가방이랑도 같이 이렇게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자수가 들어간 것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뒤에 이렇게 트임을 또 원하시면 트임을 또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만약 하기를 원하시면 좀더 이렇게 더 바지가 더잘 보이겠죠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쇼울칼라 종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8만 9천 원짜리 88% 디스카운트해서 8만 1,400원이에요. 이건 좀 원가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68만 9천 원짜리 8만 1,400원입니다. 좀 디자인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또한 세 번째 그룹은요 인조 폭스 퍼 롱코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인조 폭스인데요 가격이 23만 7 0원짜리 84% 디스카운트에서 현재 3 9 9 0 0원인데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80% 이상 옷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착용감도 좋아요. 베이지 컬러입니다. 사실상 39,900원이면 여러분 아시죠? 가격이 굉장히 싸고 원단 가격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더구나 이롱 기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23만 7천원짜리 83% 디스카운트에서 3만 9천 9백원이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기장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세탁소에서 또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기장 짧게 해서요 이게 지금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블랙 칼날은요, 리버시블이라고 합니다.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구나 양면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뒤집어서 같이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벼워요. 이것도 긴 기장이 싫다고 하시면 또 세탁소에 가셔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가격이 83% 디스카운트에 또한 가볍고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다. 여기, 여기서 보시면요. 또 이렇게 검정색 가방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코디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검정색 가방으로 또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가방으로 또 함께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이벤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폭스입니다. 제가 퀸잇 앱을 통해서 주문했는데요. 33만 8천 원짜리 제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아마 지금 품절이 돼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보리, 이건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칼날을 원하는지 댓글에다가 칼날을 명시를 하시면 22일날 주일날까지 자정까지 마감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록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